안녕하세요. 별난 카페 칸타타입니다. 어, 오늘은 어제 약속해드린 대로 어, 풀을 이기는 화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어, 바로 이건데요. 어, 어, 이게 이, 이 화초는 수원의 아, 우리 아파트 어, 그 정원의 나무 밑에 전부 이게 깔려져 있는데. 어, 이 틈새로 풀이 거의 못 나오고 있어요, 이렇게. 그래서, 어, 이걸로 풀 관리하면 좋겠다 싶어서, 거기에서 몇 가지 꺾어 왔습니다. 그 정원 관리하신,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, 어, 삽목이 가능하다고, 산목이 되는 식물이라고 해서, 그래서 거기서 꺾어 가져와서 여기다 몇 개를 심어 놨는데, 어,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. 그래서 이걸 인터넷으로, 어, 조회를 해 봤어요. 이름이 뭔가를. 그분도, 어,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도 이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인터넷으로 이거 찾아봤더니, 이게 아주가 초크릿 집, 아주가 초크릿 집. 그거하고 유사해요 입모양도 유사하고 어, 이것도 꽃은 보라색을 피웁니다. 그래서 어, 혹시 이게 아주가 초크릿 집 아닌가라고 어, 제가 생각을 하는데, 어, 정확한 이름은 저도 몰라요. 그래서 혹시 어, 시청하시는 분께서 이... 어, 화초의 이름을 아신다면 어,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여하튼 이 화초는 어, 장점이 어, 뭐냐면 어, 넝쿨을 넝쿨로 번져가면서 아, 바닥으로 쫙 깔려서 이렇게 번져갑니다. 번식력이 상당히 빨라요. 그래서 어, 작년, 재작년에 여기에 몇 개를 갖다 심어놨는데 이렇게 번져가지고 여기서 다시 꺾어서 삽목을 해간 겁니다. 이게 삽목을 해서. 이렇게 늘려갔어요 이렇게. 이건 이제 작년에 저기에서 이제 꺾어서 다시 이쪽으로 늘려간 겁니다. 어, 상당히 많이 번졌죠. 다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, 나무 나무가 있는 나무 밑에 풀 관리하기가 상당히 나쁘잖아요. 나무 밑에는요. 나무 밑에 이걸 깔아놓으면 그늘에서도 이건 아주 잘 자랍니다. 그리고 이건 높이 자라질 않고 어, 이 잔디처럼. 바닥으로 깔려서 이렇게 넝클로 번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풀이 거의 못 나오고 있죠 풀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어, 그래서 이거는 어, 풀관리하는데 나무, 나무가 있는 정원 정원수 밑에 어, 이걸 심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, 지금 수국으로다가 여기 다 채울 건데요 남, 여기 보면 수국들이 여기 있죠 그래서 수국이 여기 지금 꽃피, 꽃피 꽃피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목수국인데요. 그래서 이 목수국 밑에 아주가 초콜릿이 다 덮도록 어,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이거는 어, 겨울에도 색깔이 거의 이거 어, 이렇게 어, 뭐냐면 이 색깔보다 현재의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일 뿐 어, 초록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, 이 틈새로 나와 있는 잡초들은, 이제, 가을이 되면, 이제, 아, 물, 아, 이건, 이제 죽잖아요? 죽으면, 아, 그 다음에 다시 싹이, 아, 이거, 이거 뚫고 나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. 아, 아주가 좋겠. 번식력이 상당히 빠르고, 아, 풀 관리하는데 좋아서 제가 권해드립니다. 아,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소개해드릴 거는요. 꽃잔디, 꽃잔디입니다. 꽃잔디. 꽃잔디는 다들 아시죠? 이거는, 어, 그, 봄에 꽃을 피웁니다. 어, 여기 지역, 어, 주민께서 꽃잔디를 올 봄에 비료 푸대로 한 푸대를 갖다 주셨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전부, 어, 줄기줄기 다 찢어가지고 심어 놨더니, 어, 이렇게 번졌습니다. 봄에 줄기, 가, 가닥별로 재찢어서 심었는데 이렇게 번져나간 거예요. 상당히 많이 번졌죠? 많이 퍼졌습니다. 꽃잔디 많이 심었어요. 이렇게 번져나갔습니다. 이렇게. 어, 이 꽃잔디는 저 아주가 초크릿만큼 촘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 꽃잔디 사이로 틈새로 풀이 아주가 초크릿보다는 더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나 이것도 역시, 어, 얘가, 어, 지금보다 더 번, 번, 번, 성해지면 어, 풀들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, 어, 풀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. 어,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, 요거는, 어, 페랭이에요. 여기 페랭이. 페랭이 꽃이거든요. 페랭이는 어, 꽃잔디하고 유사한데, 어, 저 페랭이는 예, 이 꽃잔디는 아, 봄에만 꽃이 피는데, 저 페랭이는 봄, 여름, 가을까지 꽃이 핍니다. 근데 이 페랭이는, 어, 아, 지금 단점이 꽃잔디처럼 이 빨리 번, 이 번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. 어, 아, 여기 거의 번지지를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아, 페랭이는, 어, 아, 이 풀을, 어, 어 억제하는데, 풀, 풀이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데, 억제하는 용으로 사용하기는 이렇게 쏙 좋아 보이진 않아요. 다만, 저 페랭이는 많이 심어져 있으면 좀 봄, 여름, 가을까지 꽃이 피니까, 아, 그, 그 부분이 어, 꽃잔디보다 좀 장점이라고 할까요? 어, 여하튼, 풀을 억제하는 화초로는, 어, 아주가 초크릿하고, 어, 이 꽃잔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